안녕하세요 외동아들 김승기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통은 창작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나면 결국 나만의 작품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작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창작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약이 뭐냐고요? 그 약은 바로 영감이라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영감은 어떻게 나에게로 오는가 아. 저문 너머에는 띠띠빵빵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즉 현실이 보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헤엄쳐서 이 나만의 공간 또는 낭만의 공간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방금까지 현실 세계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어떤 이속세의 묵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공간에 오면 먼저 적응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선 이 휘발성 액체를 아주 극소량 주유합니다. 아주 극소량만 주유하셔야 됩니다. 음 어떤 나의 창작에 방해가 되는 현실의 걱정들 중압감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해초의 나 해초의 나로 돌아가서 어떠한 영감이 오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고자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과다 복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이 가볍다 못해 승천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일인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목소리> 이렇게 머리를 흔들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술혼, 창작욕구, 그리고 아 맞다 나저 예술가 였지음 맞아 맞아 뭐 이러한 마인드셋을 가지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창작의 예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어 이거 한 모금 먹었는데 약간 결국 이 영감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외부적 요인이 나를 자극할 때 갑자기 드는 번쩍이는 아이디어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영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감을 얻기 위해서 방금 제가 했던 것과 같은 약간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감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보살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버스만 봐도 영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저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버스는 참 힘들겠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저렇게 실어 나르고 이러한 사소한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대상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은 떠오르지 않던 영감도 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ood Artist Copy Great Artist s t e a l 좋은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뺏어버린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셨나요? 외동아들 김승기였습니다 저음 <목소리도> 영상에서